무슨 노래소리가 들리지? 노래방인가?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뭐야, 노래방이야? 이게 노래방이에요? 네. 유수 서비스 갖다 드릴게요. 아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오> <웃음>